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것은요 바로 카드 실을 뜯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나와 있는 방법보다 더 깔끔하고 더 쉽고 간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두개다 저의 아이디어이고요 한 가지는 피 h 님의그 아이디어를 응용한 것입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때 다시 한번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 실이 있잖아요 이실 옆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보이시나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죠 검지를 집어 넣으시면 이렇게 벌려질 거예요자 그럼 이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당겨 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찢어지죠 이 상태에서 검지를 또 여기 찢어진 부분에 넣고 당겨 주시고요 조금 더 옆으로 가서 눌러 주시고 당겨 주시고 이런식으로 하면 은 결국엔 여기까지 오죠 이렇게 마지막에는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톡 떼주시면 됩니다 네, 다음으로는 실을 깔끔하게 제거하는 방법인데요.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다시피, 어, 제가 그 ph님의 아이디어를 응용한 방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어,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공개하는 것을 허락을 받았습니다. 가르쳐 드릴게요. 자, 어, 보시면은 카드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. 여러분들이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되고요. 이렇게. 실이 있는 쪽이 위로 올라오게. 와주시고 이제 손을 이렇게 이렇게 비틀 거예요. 이렇게 비틀 건데 한 번에 확 하면은 실이 그냥 다 찢겨요.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실을 떼고 싶은 분들은 보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살살 하면요. 응.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잘못했는데 잘못한 방법으로 했는데요 이렇게 살짝 비틀때 그냥 쭉 비트세요 살짝 살살 주면서 밀어내듯이 쭉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접힐거예요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쪽으로 해주시면 보이시죠? 이렇게 실이 뜯겼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실을 잡고 살살 떼주세요 어, 살살 안 떼고 확 떼면 은 어떻게 되냐면 보이시나요? 실이 종이가 이렇게 같이 떼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살 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살 떼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접착제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런 거 진짜 좀극혐이에요 저는 그래서 깔끔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스티커를 이용해서 됐죠? 깔끔하죠? 자 여기도 됐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뜯는 방법이었고요. 두 번째 아이디어의 원한 공개를 허락해 주신 PH님께 다시 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.